어린이 성장 마사지 아모마 자연주의 키즈오일과 함께 해요 오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샤워 후 물기가 살짝 있을 때 오일을 발라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 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어깨에서 팔을 둘러싸듯 마사지 해주세요 목을 위아래로 문지르며 마사지 해주세요 가슴 주위를 동그랗게 마사지 해주세요. 배꼽 주위를 동그랗게 마사지 해주세요. 가슴에서 골반까지 마사지 해주세요. 손가락 끝에서 어깨까지 마사지 해주세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발등에서 허벅지까지 마사지 해주세요.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무릎 뒤에서 엉덩이까지 마사지해주세요. 활동이 많은 우리 아이를 위한 식물성 스킨케어 마사지 오일 스킨십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마사지해보세요. 암호마자 연주의 키즈오일